뭐지 어, 벚꽃. 뭐예요? 언니들도 있고 벚꽃도 있고, 슈. 아 이쁘다. 검세 마리? 검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아빠 검, 엄마 검. 아기 검 아빠 검은 뚱뚱해 엄마 검은 날씨 아기 아기 검은 나무기야와 으쓱 으쓱 자란다 이거는 말. 마이 마이 와 벚꽃이 어, 너무 예쁘네요 어? 아유리가장바를 가지고 아유라 벚꽃 어, 예뻐요? 음 여기 아유라 벚꽃이 너무 예쁘다. 벚꽃축제다 슝슝슝슝슝슝. 아유리 또한 번. 아유리 또한 번. 아예리또거 번. 아유리 또한 번. 아 안녕하세요 니나입니다 여의도 벚꽃축제 가고싶은데 멀어서 못가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데를 막 찾다가 집에 와보니 저희 집앞이 벚꽃축제네요 꽃 벚꽃 보이시지요? 벚꽃 벚꽃축 바꿔, 바꿔, 바꿔, 바꿔, 바꿔, 니다바지아 벚꽃 꿔쁘다아유 바꿔, 바꿔, 바꿔, 바 뭘 찾고 있나 주머니에서 응?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? 아 그때 뭐가 있었죠? 이제 가요 출발 출발 진도잘 가네요. 주머니에 딱손 놓고 가는 거예요. 아유라, 주머니 손 빼세요. 아유라, 손 빼. 옳지. 이제 가자. 엄마 손 콧물을 닦은 다음에 입으로 먹었어. <웃음> 잘하네. 우리 아기. 그렇게 꼭꼭 잘눌러요 한점 봐. 오, 잘 놀란다.